안녕하세요. 케이브입니다. 남자들은 예쁜 여자한테 끌리죠?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쁜 걸 좋아하는 건 사실이지만 남자들마다 선호하는 특정 부위가 있거든요. 여자들의 어떤 특정 부위를 보느냐에 따라서 남자의 성향도 살짝 엿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눈을 보는 남자예요.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순수하고 맑은 눈을 보는 남자가 있을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요 실제는 약간 음유한 것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대신 눈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평소에 스킨십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눈을 본다고 했던 남자는요 순수하게 눈만 바라본 경우일 확률이 높고요 스킨십에는 살짝 집착하는 것 같은데 눈을 본다고 한 경우는 아직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은 경우라고 할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전체적인 몸매를 보는 남자예요. 몸매를 본다는 것은 여성의 육체적인 매력에 집착하는 타입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몸매를 본다는 분들은요, 순수하게 눈을 봐요라는 분들보다는 바람필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게 사실이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남자들이 몸매를 본다는 게 씁쓸한 현실이에요. 몸매가 좀 된다 하시는 여성분들은 평상시에 스타일도 과감하게 연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여성을 보고 끌리는 경우라면 아무래도 시각적인 부분에 많이 약한 경우라고 할수 있겠죠 정서적인 교류보다는 육체적인 교류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건데 그런 이야기를 여자친구에게 할수 있는 남자라면 이 남자들은요 대체적으로 좀 당당한 스타일일 거예요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몸매 좋은 여자가 좋아 라고 말하는 경우로 두 가지로 또볼수 있는데요 여자친구가 진짜 몸매가 좋은 경우는 당연히 여자친구가 몸매가 좋아서 사귄 거니까 그렇게 말할 거지만 여자친구가 진짜 진짜 몸매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여자가 자기 스스로 몸매가 제법 괜찮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경우에 남자 입장에선 여자친구의 바램을 맞춰주는 식으로 대답해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가끔은 몸매가 좋지 않은 여자친구를 놀리기 위해서 그래서 다이어트를 유도하기 위해서 난 몸매 좋은 여자가 좋아 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힙과 바스트예요 실제 동양인들이 서양인들에 비해서 도드라지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더 끌리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정서적인 부분에서 모성애가 느껴지기 때문에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성적 판타지를 가지고 계셔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전체 몸매를 보는 남자하고 비슷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특화된 특정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몸매를 본다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성적인 욕구가 강한 분들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번째는요, 손입니다. 여성들과 남성들이 생각하는 손의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간녀리면서도긴 손가락을 가진 손을 좋아하는 게 보통인데요. 신체 부위 중에서 다른 부분이 아니라 손을 좋아하는 남자들은요. 의외로 선수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손은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 이 손을 통해서 여자의 신체 부위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거든요 물론 남자가 여자의 손을 본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왜 그러냐고 라 물어보면 손이 따뜻한 여자가 좋다 손 잡아주는 걸 좋아해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정말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너를 스캔할 수 있어서 참 좋아 라는 속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요 발을 보는 남자들입니다 물론 한 번도 여태까지 발을 본다는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남자들이 발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손과 마찬가지로 발을 통해서도 여자의 몸이 대체적으로 스캔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여자의 발은 남자의 발보다 역시 작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자들이 신발을 통해서 패션을 완성하는데 다양한 신발을 통해서 그 부분이 남자의 시각적으로 꽂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물론 부정적으로는 야한 생각을 갖고 그 부분을 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손목과 발목을 보는 남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신체 부위를 보는 남자를 보다 되게 여러가지 면에서 선수 기질이 있고 끝판왕적인 부분이 있는 남자라고 판단하는데요 순서적으로 본다면 눈을 보는 남자가 가장 순수하다고 봤을 때그 다음에 손그 다음에 바스트 그 다음에 힙 그리고 발 그리고 맨 마지막을 저는 손목과 발목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손목과 발목은 여성분들에게 말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힙과 바스트 이런 부분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죠. 특히 좀 아는 남자들은 요 여자의 손목과 발목을 보는 것이 얼마나 디테일하고 까다로운 조건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손목과 발목에 대해서 나름 듣다 보면 그렇구나 라고 신빙성까지 갖게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바스트를 보는 사람들이 성적 관심이 가장 많다고 그런 부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목과 발목을 보는 분들이 가장 정점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주변에 혹시 손목과 발목을 보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아마 상당히 고수일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손목과 발목을 보는 남자들은요 자기 스타일도 되게 잘 가꾸면서 세련된 느낌을 잘 풍기고 있을 거예요 물론 인기도 많은 남자일 확률이 높고요 나이가 적은 사람들보다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 연애 경험이 적은 사람보다는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손목과 발목을 보는 남자들은 왜 그런데요?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이걸 다루기에는 분량이 좀 많아질 것 같아서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그 부분만 따로 짚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남자들은 재미있어 할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성분들이 들으면 속상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민감하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다음 걸꼭 보시고 싶다면 염두해 두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자의 신체 부위를 보는 것은 단지 개개인의 성향이기 때문에 연애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다면 연애를 더잘 이끌어가고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